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서 얼굴을 묻으면 참 편안하더라 언젠가 한 번은 엄마 브로지에 찔려서 피가 났었지만 그래도 좋더라 그렇게 엄마의 품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엄마 나도 고 귀찮다고 하면 사실이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이 곁을 떠난 거지 그러니까 하니만 혼자 남겨놓은 <웃음>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품속까지 달릴 거야 엄마 품속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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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살금살금살금 눈치눈치 어지러지 야 창수 너명화누나안절부절 음, 아, 아. 엄마 아빠 학교 다니오겠습니다 열어줘 그 느낌표 모름표 네. 꿈, 꿈... 꿈파? 아이, 저 녀석 오늘은 웬일로 징징거리지않고 학교에 가니? 엄는 어? 이제 나이가 어? 있잖아 어? 그, 명화야, 너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 으아! 아, 아, 아, 엄마! 아니, 여보, 왜 그래? 머선 입이고? 오, 음... 냉장고가 또텅 비었어! 또장수그 녀석 짓이야! 우유빵, 소시지, 과일, 과자, 반찬들까지 몽땅 어... 없어졌어! 부들부들… 어휴… 저번에도 그러더니 음... 또…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어... 했더니 못사 먹겠어! 한참 먹을 라이라 어... 그럴 거예요 엄마… 아 사는 녀석이 잘 먹으면 <웃음> 좋지 뭘 그래요? 그래요! 어... 김치 하나랑 식사해도 음... 좋단 말이죠? 달려라, <웃음> 룰룰 점심때 <웃음> 한이 앞에 내놓고 같이 먹자고 해야지 신난다 얻다주었다너다 <웃음> 어, 먹어! 그래야지! 그러면 한이가 날 좋아하겠지? <웃음> 한이야! 고래고래! 고래! 학교 가자! 고래고래! 고래! 어… <웃음> 조용… 아, 아, 아, 아. 물음표… 어, 벌써 갔나? 빼꼼. 기웃기웃… <웃음> 하아, 어, 어, 어, 느낌표… 어, 벌컥! 하니야, 어, 학교 안 가니? 오늘부터 아침 훈련도 안 됐잖아! 어, 어 너냐? 하니, 음. 너 어디 아프니? 아니… 지진 근데 왜 자고 있어? 얼른 밥 먹고 회식 어, 바, 밥이… 빙그르씨야 빙그릇… 아니 너, 너… 아… 어, 소녀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음. 아니야 음.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그래. 내가 맨날 싸다 줄게 귀찮, 귀찮. 소녀는 소나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다 아! 점심시간이자 아니야 이거 같이 야. 먹자 하트 뿅뿅 우리 엄마가 응? 어찌나 많이 싸주시던지 응, 응, 응. 하트 뿅뿅뿅 너희들은 저리 비켜! <웃음> 와! 음. 다 절로 가! 와와와와 와, 음. 와! 걸 먹어둬야 달리기도 잘하고 배구부애들도 때려주고. 야, 내가 거지야? 어, 이런 거나 얻어먹게. <웃음> 너한테 동정받을 이유 없거든. 왜? <웃음> <웃음> <웃음> 수야 <웃음> 너희 집 주유방이. 매일 더 가져오면 안 돼. 알라 <웃음> <안나>, 반찬까지 <웃음> 하나 봐. <웃음> <웃음> 터덜 터 자기가 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더벅더벅 시무룩 애써 싸간 걸로 엉뚱한 녀석들만 횡재했잖아! 억울 억울… 어떻게 하면 그 애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머나… 우리 <웃음> 여보 이제 오어 여보도 시장 갔다 오는 거예요? 당신 이런 <웃음> 거 들고 다니면 힘들지? 이길 좋아… 곰뻔 곰뻔 곰뻔 좀좀좀좀 좀… 대단한 느낌표 으흡. 쫙쫙 알았다 한의을 편하게 하는 법 펄쩍펄쩍 배도 안고프고 펄쩍펄쩍 침대에서 자고 펄쩍펄쩍 소녀는 알아, 아직 사랑이라는걸 그 모른다, 볼틀 모른다. 볼틀 그냥 무작정 소녀가 좋을 뿐이다 그의 생각을 안해 왠지 그냥 가슴 두근거릴 뿐다 언제니 장수호 냉장고에 원무름표 <웃음> <와, 물음표. 웃음> 결혼 <에이>, 장수십사에 <웃음> 결혼하고 싶지. 당신야너 지금 뭐라고 했니? <웃음> 다시 말해봐. <웃음> 나 장수아. 나내 장. 아이고, 나, 오, 내, 정!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나했지만 그 애가 자꾸만 좋아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사춘기 사망. PC <웃음> 장수는 한이가 그렇게 그냥 좋을 뿐이다. 너는 섹시 나는 신라. 장수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에, 여기는 나의 집 My house. <웃음> 딩동 딩동. 누구세요? 아, <웃음> 나요 여보. 아마귀가 지나간다! 또 장수집! 아이고 정말… 아휴… 띵동! 어, <웃음> 어. <딩동. 웃음> 버럭 누구세요?! 엄마 좋아요 명화! 또또 장수집! <웃음> 어... 아... <웃음> 어... <웃음> 가족 회의 중 여보 당신이 좀 얘기해 보고려나 몰라요 당신 닮아 그런 거니까 책임져요 뚱뚱이 뿌리에요 당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 보내. 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망+ 엉아 엉망+ 엉망+ 엉망+ 어... 아 반짝? 시, 시, 흥! 창수야 결혼이란 것은 가장으로 서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아또에아한 느낌표! 그렇지 창수너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래? 돈! 이 어디 있어 창수? 해맑게 아빠 도 많잖아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죠? 으이구 저래서 자식 키워봐야! 딸래는 엄마 방청소는 누나 그덕그덕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바람은... 후! 좋다! 좋다 고치자! 도대체 섹시감은 골라놓고서 하는 얘기냐 지금? 누구랑 결혼하려고… <웃음> 그거야… 하트하트… 하트. 누가 뭐 섹시도 없을까봐요… 아니요아니 하니. <웃음> 아이고 내 머리! 여보! 아, 여보! 엄마! 엄마 머리! <웃음> 나는 모름달! 새벽 5시 30분 어느 건물 앞 모모 신문보급소 아니 너가 정말 중학생이란 말이야? 적봅적끔 중딩하니? 진짜 그 조그만 몸으로 정말 신문을 돌릴 수 있겠어? 꾸덕꾸덕 참나! 아니 그 키와 그 힘으로 어떻게 무거운 신문뭉치를 들 거냐고? 구름표 응? 5개? 성큼성큼 음, 성큼. 상큼! 상큼! 어이! 고마 기다려! 상큼! 상큼! 보아하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참. 하는 건 아닌 음, 것 같은데… 귀찮! 귀찮! 청, 청, 청, 청, 청. 야! 야! 이 꼬마 안 보기보다 안 들리, 제법 빠른데? 같이 가! 좋아! 며칠 데리고 다니도록 네. 해보지! 저철문집에 넣으면 된다! 신문요! 히릿! 여기 빨간 대문집에 넣으면 된다! 이 집은 개를 조심해야 돼 아주 사나워 말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 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저기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살던 곳 엄마와 내가 살던 집으아아땅아아아아아땅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거 미리 아아 말이에요. 난저집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아 아아아아 아 쉿. 조금 심벌 나올 땐 담나머로 얼른 집어넣고 응. 냅다 뛰어.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쑥! 해피 해피. 엄마. 엄마. 엄마. 윅 <믿> 서. <소원>. 싱글벙글. <믿> 그대로야. 계단도 잔디도. 우리도 대추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점... 점... 점... 저 대추나무 아래에서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아기 곰돌이가 죽어서 별이 됐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해상... 해상... 엄마, 엄마 이제 이 집을 매일 와볼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신문을 돌리면 저절로 오게 되잖아요. 하트표, <웃음> 하트표느낌 도대체 뭐하낌표 느낌표, 도대체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 느낌표, 표 나리